저조마 밸런타인 저조마 프레 그리고 널 가장 저조마 아 그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이자 광고는 타이니티나의 원더랜드라는 보더랜드의 스피노프작입니다 보더랜드의 번외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더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게임 플레이 방식이 달라서 그거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보더랜드3도 같이 광고를 찍은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타이니티나의 원더랜드 광고를 한번 받아왔습니다 플레이 방식이 되게 특이해요 r p g 라고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테이블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거기에서 진행자가 말로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 약간 이런 식으로. 방금 이렇게 사람 손 봤죠? 여기가 보더게임장인 거예요, 말 그대로. 거기에서 이제 타이니티나라는 보더랜드의 빌런이 있었는데 그 빌런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보드게임에 자연스럽게 녹아서 진행을 하는 그런 번외편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탭게임. 난이도는 너무 쉬운 걸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균형 잡힘으로 하자. 균형 잡힘으로 해서. 이게 온라인 플레이가 되나봐요. 그러니까 보드게임을 같이 참여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지. 근데 오늘은 제가 광고인이 만큼 그냥 혼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으로. 두 개, 예. 어, 영상 나온다. 영영 넘어의 존재하는 세계. 한 불가 사이로 된. 아, 운명이 다스리는 것. 태초부터 두 힘은 전쟁을 벌였다. 선과 악, 빌런과 영웅, 잔혹한 순환은 끝없이 반복됐지. 불가 사이는. 예측 불가능한 신의 힘. 하나, 운명. 단한 명만 그 운명을 휘두른다. 본인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하는 유일한 자. 페이트메이커. 바로 너다. 힘들지 않나? 페이트메이커. 큰 책임이지.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져서 포기할지라도 이해한다. <웃음> 하지만. 데이트 메이커의 자격을 증명하겠다면 너희 영웅에게 경고를 드리지. 함께 싸운 너희는 함께 무너지리라. 언데드가 탄랄 아 하! 치명하다! 언제든가 칼날 안에 무너지는군요. 도 그래 잘 풀리고 있어 막배고 있다고 상대해주마 용의 군주 망청하기너희 <웃음> 영웅들은 나를 막을 수 없다 난 이미 와우 진짜 빨리 왔네 <웃음> 그래 우린 영웅이야 난 용감한 모험가 밸런타인이지 날카롭게 생긴 건 프레시고 저 녀석은 뭔데 젠 초보예요. 이번 이천 모험이죠. <웃음> 이봐, 젠 피규어 색칠도 안 끝냈잖아. 됐어요. 우리 당신의 영혼 에너지 흡수를 막으러 왔어요. 멍청하긴. 나 이미 모든 영혼 에너지를 흡수했다. 난 목적이다. 이런 어, 미안해 초 영혼 에너지를 잊었네. <웃음> 성이 불타리다. 아이들은 더. 자주 울리라. <웃음> 자주 <자네>. 울리라. <웃음> 내가 온 땅을 뒤덮으리라.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안 좋군. 이걸 어떻게 이겨. 공격해요. 다같지아이고 <웃음> 한심하군. 특히 너 초보. <웃음> 예전 같은 영혼 이제 없나보. 자. 죽어라! 그렇게... 영웅들이 희망을 놓을 때? 마루름이그립니다마루름 그래, 그리고 또 번쩍이는 무지개가 이렇게 우르릉 콩콩 쾅쾅 콩콩콩! 여왕 버트 헬리어 <웃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지도자! <웃음> 근데 그게 말이야? 잠깐, 이 게임 이름이 뭐라고? 이 게임은 펑커의 페데스야, 베이비! 나 타이니 티나는 펑커 마스터니까 내 말이 법이다! 내가 말하건대 마법의 다이아몬드 파이닉온 버추스 텔루니 있지! 자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우리가 멋지게 해결해줄 거야. 무대를 쫙 차려놓고. 으운, 그럴 거야. 나는 타이니 티나가 진행을 자, 하는 거예요. 저렇게 마음대로. 영예 근주 등장! 자 다시 상황 모립. 버트 스텔리언, 넌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네, 팀자일진 모르지만, 이번에는 내가 이겼어! 그리고 휘두르고 있는 건 세계 최고로 멋진 검! 영혼의... 에코 뭔데? 좀 저, 해골들을 방금, 만들었다고안돼안돼저조아마 <웃음> 아, 밸런타인, 저조아마 n d 그리고 널 가장 저조아 a n d 아 Ande, Ande, Ande, Ande, Ande, a n d 이렇게 용의 군주는 죽었습니다 아 엔딩 봤다 당장이네요. 배경 속에 끝! 자 롤플레이에 빠져볼 사람? 그래 괜찮겠네 산이 우리 우주선에 박치기를 해서 할 것도 없는데 <웃음> 음 당신 주시죠 할래요? 벙크앤 베데스 조죠 레벨 40 캐릭터도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전부 새 캐릭터를 만들어야지 초보는 처음이잖아 아그 초보가 나야? 준비됐어 초보? 캐릭터 시트 작성 시간이야 펠베! 오! 그 초보가 나였어! 아,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캐릭터 선택창으로 넘어오네? 찌름술사! 이름 구려! 비룡전사, 총탄술사, 묘태사부포자강시자 허리강전사 플래스가 꽤 다양하군요. 전플레이미이만큼비룡전사로 가봅시다. 내 멋있는 코스튬 어디 갔어? 설명층 등장! 기존 보더랜드 시리즈보다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조금 더확장돼요 태그의 진심인 사람들은 큰... 커스텀안다고한 세월 다 보내지 않도록 사. 조심 그리고 이처럼 바보. 탈모 플레임을 캐릭터 만들었다면 캐릭터의 배경을, 배경을, 선택해 배경 배경을, 배경을 선택해 기본 스탯을 해. 설정하고 파이니치너 환상의 힘이 롤플레임을 힘이 즐기면 생각이야? 된다 그럼 동네 바보를 해야겠네 아씨 동네 바보되기 싫은데 그래 동네 바보로 가자 그냥 오, 다들 이렇게 지금 적고 있구나. 시간 끝. 프레카 밸런테인에게는 주사위도 연필도 못 맡기겠어. 네게 달려서 초보. 너는 페이트 메이커야. 빠밤 빠밤. 그리고 저 멍청이들은 그대의 어, 좋은가 같은 거고. 마지막으로 벙커앤 베드에서는 롤 플레인 게임이야, 베비 그러니까 캐릭터 톤을 절대로 깨면 안 돼, 알았어? 그러기만 해봐. 전 영광스러운 길을 걸을 운명입니다. 오오오... 이 퀘스트는 제 전설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럼 판타지 세계로 가일 준비를 해! 아무것도 <웃음> 안 보이는데 상상해야죠, 멍청하기는. 그냥 눈을 감고 상상해봐. 당신은 영왕국 외관. 어두운 비밀 끼든겸허하고 평화로운 에도 오오오오오... 왼쪽 아래에 체력이 생겼어요 말발굽길 따라가기 여기가 보더게임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지? 뭐야 일반 파밍하는 거는 그냥 보더랜드랑 똑같네 뭐야 말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나한테 아이템을 주는데 아이템을 초반부터 되게 많이 준다. 지금 실제로는 제가 뭐 이쯤에 서 가지고 이 피규어를 들고 점프할 때마다 어, 어, 이런 소리를 내면서 지금 상황극을 하고 있다 이거죠. 더러. 아이고 이거 파밍병 걸린 사람은 이거 좀 힘들겠는데. 중간에 아이템들이 엄청 많이 있어 가지고. 근데 이런 게 나중에 플레이 할 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초반부터 돈을 많이 준다는 거는 평소에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여왕의 안내석를 찾았습니다 당신을 부르는 것 같네요 여왕의 마법이 돌에서 몸으자 당신은 빠바바 오라의 힘을 얻습니다 이제 마법 시력과 천국이 생겼어 오오 투명한 발자국이 습프로 이어집니다 그렇군요 떨어져 아 죽으니까유원을 잃었어요. 오호. 성직자 의회가 당신의 죽음에 감사를 표합니다. <웃음> 지금 피규어 들고 신음 소리 내고 있는 거야? 헉헉 달리는 듯이 더러 떨어진 나무가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거야? 나무 식별을 시전할게요. 점프하면 되잖아. 아여길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네. 벽으로 막혀 있어. 지정돼 있는 길만 갈수 있나봐요. 보드 게임처럼. 반짝이는 칼날이 당신을 부릅니다. 섹시한 여 벌목꾼이 그루터기에 도끼를 두고 갔네요. 오 무기다. 무기로 뭐든지 두들겨 부수러는. 그 V를 누르세요. 들어갈 방법만. 어, 드디어. ]인가요? 뭘 주네. 근데 탄약이 가득 차서 못 먹어. 아 이게 탄약 상자구나. 좋아. 전투다. 어, 전투다. 아니, 왜 이렇게 꼬집는 거야? 아야! 왜 이렇게 꼬집는 거야? 신에게 닿지습니다운 좋게도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웃음> 아, 개 웃겨. 망의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맞아. <웃음> 엄지 찌르게? 총알 준다. 2발 점사. 4발 점사. 두발씩 쏘자 우리. 해군의 습격입니다! 가서 해군을 박살내어 페이트베이터! 최약체 공소래. <웃음> 아, 아니네, 공소래. 네. 아 최약한 공소네. <웃음> 연애! 아야! 망친다는 대키도 어? 있었지. 하나. 와드! 오 당신은 와드를 발견합니다. 체력을 보호하는 마법 실드 같은 거지. 아~! 배리어가 있구나. 어어! 어. 바위가 떨어져 마을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우리는 린 망했어! 폭발물이 없으면... 불가능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가해줬다. 됐다! 우린 마을의 폭죽을 하러 왔어! 아무튼... <웃음> 엄청 강한 해골이 일어수니다 어. 해냈니다 네, 치명타 잘 터진다. 이장이 학살해서 장아나가다 액션 스킬 잠금 해제. 이게 뭐지? 기왕 이렇게 됐으니 저 평일을 구하죠. 골든베리아 벨비. 오? <웃음> 인벤토리. 바꿔 끼고. 2번 무기 1번 무기 이렇게 있군요. 아군 부활. 오 눌러서. 저 같은 평민을 구해 주셔서 감사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어. 판타지 느낌이 뭐야 뭐야 뭐야 뭐 뭐가 날았어? 아군부 헤드 샷을 맞추면은 치명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음. 진짜 직업 선택, 진짜 선택 왜 한거야? 무슨... 어차피 총총 총 들고 싸울거잖아 아 스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구나 여긴 어렵게 얻은 스킬 및 영웅 포인트를 페이트 메이커에게 투자하는 곳입니다 메인캐스트 후반부에는 부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잠금 해제됩니다 광고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클래스를 선택했을 때가 진짜 재미의 시작이래요 그래서 열심히 레벨업을 하라네요 아! 스킬 포인트 1 있어. 총기 데미지 및 와이번 동반자가 보너스 화염 데미지를 가합니다. 그 걸로 하자. 이제 영웅 능력을 봐야죠. 치명타 데미지 계속 올립시다. 퀘스트 폰 아이디어로 가득 가 아, 빨리 쓰러지는 오, 화염 화염 데미지. 이제 좀 화염 설사 같이 변했네요. 너왜 중요한 사람인 척해 다른 놈이서. 헤로우베스티네이션은황이왜 어, 네, 아, 아, 죽을 때마다 그렇게 말이 많아 최후인. 마법 집중포화 이 마법을 명예롭게 사용하겠습니다 마법소를 장착했으니 이제 안에 깃든 서리 주문을 쓸수 있어 약한 마법 투사체단 쿨타임이 오른쪽 아래에 수사단. 쿨이 돌고 수사단. 있어요 니다 어둠의 군존야 어, 유도네 이야 하이야! 안내석이 빈 납니다. 샹 신은 가슴으로 저러잖아. 그 마력을 느낍니다. 으로 향하는 문이 무너집니다. 오오오오허 l 호스더니이 녀석을 위해 특별피규어를 준비해뒀어 잠깐만 뭐길래 용의 군주의 가장 충직한 엄데드가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리비라입니다주사위로 우선권 뺏어! 가자! <목소리> 제가 한참 뒤에 나올 줄 나을 알았는데 벌써 나왔네. 아, 아, 아니 떨리네. <목소리> 아, 가가가가가가가가. 어, 피카 주세요. <목소리> 너불 붙이니까 비명 지른다 <웃음> 아니 그렇게 불쌍하게 비명 지르지 마 놈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이스 뻥이야 <웃음> <웃음> <웃음> 용의 군주가 해방됐어! 뭐? 용의 군주! 그대에게 도전한다라 하하하군 <웃음> 하지만 안돼 그럴 순 없어 이봐 페이트메이커는 첫 퀘스트에서 빌런을 못 이겨 그래 그런거야? 디너가 전에 보냈던 녀석들보다는 강하군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거야 페이트메이커 하지만 일단은 반짝이의 친구를 만나러 가야해 조만간 또 보자고 이건 뭐지? 아 새로운 스킬이네 오. 오. 영웅다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의 군주는 도주했습니다 <웃음> 버티스텔리온 여왕에게 오 이게 뭐지? 다음 맵으로 이동하는 건가? 너희를 위해 테이블에 커다란 오버월드를 만들었어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미니어처를 움직이기만 해 지옹이 엄청 디테일하네요 죽이고 약탈할게 넘쳐나는 드넓은 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만 같아요 그래! 내 원더랜드에 온걸 환영해! 오버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튜토리얼이 끝났어요? 와 이제, 이제 진짜네 오늘 게임 뭐야 이거 막혀서 갈 수가 없어 저런! 브라이트 후프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저 풀밭을 통해 가야겠네요. 옆으로 가는 뛰어듭니다. 수밖에 없네. 무작위 조우! 하! 무작위 조우전. 긴 풀숲 안쪽에 뭐가 숨어있을지 모릅니다. 포켓몬이네. 빡안 돼! <목소리> 아, 이렇게 전투를 하는군요. 이야 애들 수. 왜 이렇게 세냐? 아! 야 와, 애들 무인가요? 와, 이좀 빡센데? 무기를 빨리 바꿔야겠다. 아이템이 수치화돼 있어서 뭐가 좋은지를 좀 뚫어져라 봐야 돼서 그게 좀 불편하네. 일들이 돌아다니기 편하게 지름길을 만들었어 주먹질만 하면 돼 하야. 지름길을 열었습니다 뭐 같이 게임도 하고 어 이제 붙일 수 내고. 있다 여왕의 관문 아이처버 <목소리> 걱정하지마 테이블에 뭐야 왜 마왕이 나한테 귀속말해 기분, 기분 나빠 태궐군대 무더기가 돌신을 포위했습니다 와 미친 희삭길을 파괴하게 자, 이 c 폭탄을 가져갈게 여기 판타지 맞아? 이나 폭발물 좋아하는 건 아는데 C4보다는 판타지 어. 옷으로 <웃음> 쟤도 시작할게요. 똑같이 딴지 거네 여기 가져가게 어.. 판타지 4일세 <웃음> 판타지 4는 뭐야? <웃음> 그래 좀더 그럴듯한 폭탄으로 바뀌긴 했네 도석지 빨리 부수러 가자 빠아아아 <웃음> 타지 포를 주터기에 부착하게. 타지 포 부착. 이제 폭파하게. 됐다. 석기가 폭발하 반짝이와 무지개 조각이 됩니다. 와 너무 아, 예쁘다. 탄타지 포 부착. 터져. 예 무지개 가루. 지 방법을 찾아게 뛰어넘기에는 너무 멀어. 마지막 구석기를 되살려자 우릴 토착하는건 어때? 뭐야 이거 아 다시 리셋했어 <웃음> 여기로 타 탈해? 오 타지네 자 가자! <웃음> 내가 저뼈다귀놈들을 박살을 냈군! 여왕의 안내석이잖아! 말도 안돼 자네는 페이트메이커인가? 그렇다! 안내석 조사하라고? 여왕님의 마법으로 이트메이커의 힘이 더 해방됐군 뭐야? <웃음> 어? 와이번 동반자가 생겼어? 클래스 특성 잠금 해제 한시 가동되는 패시브 능력이며 구매 시 포인트를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오! 와이번이 같이 공격해 주... 오 대박! 어이! 가 성문을 열게 놔! 암호는? 아, 암호는? 아, 당신의 목구멍에 나뭇잎을 쑤셔놓고 엉덩이에 손잡이를 꽂아 차추전자로 만들기 전에 빌어먹을 성문을 여시오다. <웃음> 마이크님이 확실히 <웃음> 성문을 열어라. 아우 <웃음> 어, 확실히 어렵네. 어 보안 철저하고만. 우리 <웃음> 모두를 구했군, 베이트메이커. 그대는 브라이트 후프의 영웅일세. 감사합니다. 신이 올걸 예견이라도 한듯 성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어서 자갈길 위를 달리는 완벽한 말바급 소리가 들립니다.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경이로운 통치자! 맛이 갔어, 눈이. 트 스텔리온 여왕! 여왕님의 유니콘이었어! 어, 여왕님. 어디 가세요. 투 스텔리온 여왕은 고기야. 오 뭐? 아좀 진작에 좀 나와서 싸우시지 그러셨어요. 이게 뭐야? 해봐 찌르기야. 깜짝이야. 꼬아이씨, 어, 그 잡아 당기네미 죽으며 끈적거리는 운명의 고 AB 미믹도 있어. 운명의 고사. 운명은 우리를 갈라놓지 않음이야. 서로를 뭉치게 흔다 아 그거 좋네 운명이 서로 그분께서 거을 속에 나오면 너와 네 여왕이 다 죽는 게 유감일 정도야 설명충 또 왔다! 이건 아, 네, 게임 아이케. 아이템을 사고 팔수 있는 자판기인데 오더랜드 때처럼 마을이나 안맥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으니 주머니가 터지기 싫다면 그때그때 그때 팔고 좋은 와, 아이템도 구매해보는 더. 것을 추천! 훨씬 끔 끔찍한... 뭘? 뭐야? 뭐 뭐에 비해 된 거야? 먼저. 힘 엄청. 이와야야야야 뭔데 뭔데. 아으 뭐야? 왜 이렇게 세!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잡목 잡아서 살았어. 널 없애는 것도 이걸로 끝이네. 오. 아. 거대한 육신이 쓰러지자, 폐하께서 다시 등장합니다. 우와, 도스 잡으니까 우와, 이제 폐하가 나온 거야? 폐하께서 감동하셨다. 아우 실목도. 여... 열어줘요. 와, 영혼의 검. 검을 내놔. 넌 그걸 제대로 쓰는 법조차 모르잖아. 그건 영혼 에너지로 충전해야 해. 근처에 흡수할 만한 영혼이 하나 떠오르네요. 아, 이 친구. 검을 내놔. 니네 탄산음료를 다 마셔버릴 거야. <웃음> 검을 내놔. <웃음> 내놓라고 꺼져. <웃음> 안 돼. 너무 변하지 않 이제 프라이트 호프로 검을 가져가야 해. 됐다. 마을 포털이 열립니다. <웃음> 오. 재밌네 NPC들이 다 개성이 넘쳐가지고 좋은 것 같아. 영혼의 검을 여기다가 꽂으면. 영혼의 스러워 마게 도시를 지킨 그대를 버질테리온 여왕 배하께서 왕국의 기사로 임명하는 바이다. 그러세요? <웃음> 자, 기사 자격을 받으라. 무릎을 꿇었어요. <웃음> 어? 그렇게는 안되지 저철저철여기바 철바. 철이야바 철바. 오. 바 철바. 철바. 철바. 철바. 철바. 철바. 철바. 철 아, 되게 병맛 코미디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진지해졌어 앞으로 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다 t 네 벙커마스터가 p e 한 영웅의 시대는 끝났어 곧 디나의 세상도 끝나겠지 k master, at one y o u n g 안돼, 티나 이게 다 뭐야? 침강 <웃음> 먹으면 안 되는데. 세간주방이 기다려. 어? <웃음> 뭐야? 아, 티나도 팬이 그랬어. 왔어. 야, 티나 네가 아, 네가 운영자잖아. 피어라미드에 가서 영혼의 검을 되찾고 여왕의 복수를 해주게. 배가 필요하면 도크마스터와 이야기하게. 도크마스터. 여기 부두에서 새 배를 만들도록 해. 응? <웃음> 어? 어? 와우 베이비! 어, 잠깐! 출항하기 전에 음유 시인의 축복을 받아야 해 녀석은 해골과 눈이 맞아서 피었어 아니 미친 배를 축성해줄 다른 사람이 있지만 반쪽짜리 음유 시인이야 녀석을 찾아 아직 살아있다면 말이지 아니 <웃음> 내용이 얼마나 개막창인 <웃음> 거야 발사그나 <웃음> 호는 저주 따위에 떨지 않아 그렇다! 초랑이다! 그렇다! 저주받아친구라이만 남았네요 당신은 바람을 등에 업을지 군명을 향해 나. 어? 어? 어? 어? 이렇게 항해가 아아 형아아아아내동 어? 위프와일드가 당신을 삼 이름이 덴크니스라고 해서 더습팔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 알았어 그럼 나무가 다 죽고 아, 야, 맵 바꾸지, 바꾸지 마. 안돼. 왜? 버섯이 나온다. 정답 축하해 보신 분. 했습니다. 대외롭다 안간데 종자야. 끝났다. 너 되게 오랜만이다. 보더랜드에서 <웃음> 봤던 친구네. 여기서도 나오네. 좀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노래하는 야만전사폭발난 너. 0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그러네. 아이 부패 가식 타계. 아, 단계 음유시인이라니. 런데드, 지옥으로 아가라 보라, 끔찍한 모습을. 벤시입니다. 오 이번 보스몹은 좀 괜찮게 생겼는데. 오, 펜스가 이게 빨리 나온다고. <목소리> 그 이시신 아, 때문에 저뭐저 정신이 저 나갈 저것거 같아. 같아. 뭐야? 뭐? 뭐야? 에? 에? 에? 에? 뭔데? 나, 나 살긴 나, 살았는데 나곧 죽어 다시 으악. 다시 부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피 영혼들은 나한테 딱히 무해한거 같은데? 우와씨 살았다 계속 이렇게 영, 영혼 잡으면서 버텨야 되는거야? 그건 아닌거 같은데? 잊지 않아. 잡았다 이봐! 거기 아무도 없어! 날 꺼내줘! 와 개더러 마법 뉴트를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목뼈에 문제 있어요? 왜 고개를 계속 좌우 타고 있지? 뉴트의 원래 주인이 바로 나야 잘봐 아주 아주 좋아 경큰 이제 내 뉴트가 팀을 다 찾아낸 건가? 당연하지 한번 튕겨봐. 내뉴댁가충전내어 마법. 리댁리리댁내리리댁 내리댁. 리 Huh? 바다를 찾치했습니다와 예. 바다가 날라갔어. 음유시이는 생각보다 굉장했다. 걸어서 용 군주의 피라미드로 가면 되나요? 아니 저길 걸어가라고? 애초에 미사일로 초토화가 됐는데? 부 클래스 잠금 해제. 오! 드디어 2차 전직이 열렸다. 좋다 설명충! 축성 캐스트를 달성하면 3? 레벨 13 그러니까 이상부터 부클래스인 2차 전직을 할수 있다! 초반 클래스에 있던 직업군 중 하나를 더 얻게 하자. 되는데 말 그대로 직업이 하자. 더블, 하자. 스킬도 하자. 더블! 하자. 선택 장애가 하자. 올 수도 어, 있지만 용기사, 자신이, 자신이 얻은 고급 장비를 끼면 스킬 포인트를 찍지 않아도 상위 스킬을 얻을 있었는데, 수,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개꿀인가! 자신에게 맞는 2차 전직으로 찐 재미의 전투를 즐겨보자고! 데이트 메이커가 근처 모든 적에게 체력의 일부를 희생해 흑마법 능력 데미지를 가하고 흑마법 상태 이상을 겁니다. 오! 데미 리치 동반자도 생겼어요. 핵이 두 마리네. 지금 스킬 세개 중에 요거 요거 그리고 요거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래도 역시 이거죠. 룰니르 하이야! 나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 내려가야돼? 와 오. 미쳤다 진짜 아니, 가자 계속 한번 해보자고 난 내가 디나의 바닥을 봤다 맵이 해저로 바뀌었어 자기자기야 저기, 그래요 마법콩이에요 말을 하고 있죠 놀랄 일도 아니에요 와 이제 콩도 말을 아, 하네 하나도 안놀랐다날 어딘가에 심어라 왜 갑자기 반말이야 미친 여기다 심으면 돼? 어저 마을은 참 아름다워 보이네요 그게 우리 내리기엔 말이죠 차쪽으로절 살짝 밀어주시면 안될까요? 그러면 참 고마울텐데요. 밀어. 우와! 야 미친! 와서 날좀 도와줘! <웃음> 아 진짜... 아 퀘스트의 결과가 어디로 트일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사고를 5분내로 두 번을 쳤네? 한 번은 바다를 날리고 한 번은 마을을 날리고 사람들을 구해야 해! 위에서 만나자고! 와. 걸어, 베이트메이커. 후지마. 와. 어 근데 이 마법 생각보다 괜찮은데? 파이어볼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잠깐! 저건 뭐지? 사악한 뭔가가 다가오고 있어. 제가구하겠습니다 펀치파도 여자. 기했다 쟤가 기했다 쟤가 포다른가포기했를찾가포기했가제기어갔어기생충에게본 보여줘! 다 끝나면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줄게 와 제발 기생충이야 아야야야아야야야 근데 너무.. 너무 쎄 와..씨 퐈다다 와, 죽어! 오케이 아 역시 보스전이 제일 재밌어 그지? 보스전이 너무 잘안 나와서 탈이지 끝났다 내가 마을을 지켜냈어 와 8,796원 줬어 자 보스를 잡았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이제 2차 전직도 했고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부분은 다 즐긴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성장을 계속해서 스토리를 미는 것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게임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이 게임을 구매를 하셔서 제가 이루지 못한 스토리를 끝까지 밀어주시면 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yeah. 근데 정말 재밌네요 서빙도 되게 잘 됐고 보더랜드를 한번 해보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rpg 류를 좋아하고 fps 를 좋아하시는 분들 병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적극 추천드릴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자 타이니 티나의 원더랜드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 과정료 <목소리>